아.. 답답하시네요. 그죠? 아..머리를 그냥 자르려다가 머리 형태를 보고 생머리다 보니까 이런 층머리가 너무 나는 거죠? 이렇게 층이 위도 아예 못 자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자르는 거 멈추고 지금 탕고형으로 자르긴 하는데 이렇게 잘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제가 어떻게 잡는 건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영상 한번 한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이 선들이 그냥 완전히 진짜로 말하는 이바가지청처럼 머리 자체를 이렇게 좀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여섯 대까지 길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한 요정도서 내려와 가지고 좀 잘랐으면 좋았을텐데 위로 올라갔는데 옆이랑 너무 똑같아서 이렇게 똑같이 다 잘라놓은 진짜 바가지 형식으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잠깐 보여 드리려고 아 답답하시네요 그죠음 그래서 요 부분을 위쪽을 살짝 이렇게 좀 쳐보세요 이렇게 층을 내가지고 여기서 위쪽 지금 쳐져 있는 부분을 위에 층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위쪽을 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초보명사 분들 중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멈춰가지고 한번 뒤에 머리만 영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살 정리하듯이 위에를. 가끔 보면 제거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위에 층을 안 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위에 층도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쳐가지고 얼추 맞춰놓고 자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을 넘겨서 보셔서 아마 못본것 같은 분도 계세요 예, 댓글에 위쪽 머리 안 자르고 밑에만 자르면 낮은 상고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위에 머리도 가위로 살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밑에 라인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지금 요런 식으로 머리를 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살려놔야죠 제가. 이렇게 살리는 데는 이런 식으로 6mm로 밑에 라인을 좀 치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머리를 많이 떠서 고생하시는 그 손님이 오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살살 해줘 보세요 그 지금 위에 머리도 약간 이렇게 옆머리는 투블럭을 쳐달라 그래서 투블럭 치고 있는데 보니까 뒷머리가 너무 층이 그위에 머리를 전혀 안 건드려서 머리 자체의 층이 너무 그냥 아주 간결하게 일자로 탁 나와 있는 거를 어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머리를 한번 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드리면 지금 선 자체도 깔끔해졌죠? 이렇게 라인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좀 많이 이쪽도 많이 좀 없앴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쪽을 살짝 정리해 를 듯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머리는 또 6mm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생머리고 약간 좀 강한 머리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어, 물론 이런 머리도 분명히 쉽죠.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하시고 어, 그리고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머리를 끊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그게 이제 연결 부위나 순서를 한번씩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만 줘도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사는데 이거는 머리를 감고 와도 똑같이 깔끔해질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층이 이제 안 보이죠. 이렇게만 잘라도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정리가 되듯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르긴 했지만 밑에 라인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냥 다니기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르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머리 지금 투블럭이었던 이 라인 조차도 이렇게 똑같았었던 건데 제가 그걸 정리하고 지금 이 부분도 잠깐 정리를 한번 해 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라인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연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뒷머리 라인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한번 보여드리고 예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깔끔하죠 네 아주 잘 나왔네요 좀만 더 길러서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옆머리랑 뒷머리랑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들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털어도 머리가 자국이 안 남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는 아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가지로 만들어 놔서 그냥 윗머리 전혀 안 자르고 밑으로 내려 놔서 그 전에 어, 얼마나 짧았을 거아니야 그지? 네. 음,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해 드려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사세요. 그리고 길면 조금 더 정리하러 또 오자. 네. 어, 화이팅. 화이팅. 레캡.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